자, 캠페인을 시작하고 전환 추적까지 할수 있습니다. 다음은 뭘까요?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? 화사한 튤립이 몇 송이 팔리고 있는지 같은 것 말이죠. 이 영상에서는 실적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 여기는 개요 페이지입니다. 구글에즈에 로그인하면 바로 보이는 페이지죠. 선그래프와 그 밑에 카드들이 보이시나요? 캠페인이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. 예를 들어 판매에 가장 도움이 된 캠페인은 뭔지, 어떤 요일에 광고 클릭률이 가장 높은지 같은 것들을 알수 있죠. 선그래프는 전체적인 캠페인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.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죠. 그래프의 항목을 직접 설정해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. 실적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. 우선 전환수와 전환당 비용으로 설정해보세요. 전환율도 좋아요. 클릭한 사람 중에 평균 몇 명이 전환하는지 알수 있거든요. 다음엔 분석하려는 시기를 선택해 줍니다. 적어도 흐름이 보일 정도로 길게 설정하세요. 지난 몇 달을 한번 볼까요? 이제 설정한 기간과 항목에 따른 결과가 선 그래프에 나타날 겁니다. 데이터를 읽을 때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염두에 두세요. 기념일이나 세일 기간, 구글 해즈에서 광고 설정을 바꾼 것까지도요. 꽃집을 운영한다면 발렌타인데이나 어버이날에 판매가 확 뛰겠죠. 데이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선 그래프 아래에 있는 카드들에 주목하세요 자동으로 흥미로운 패턴들을 분석하여 알려줍니다 이 카드를 한번 볼까요? 지난 몇 주의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오늘은 튤립 광고 클릭 수가 20%나 더 적네요 이 결과를 보고 예산이나 입찰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겠죠? 자, 그럼 끝이에요 구글애즈에서 실적을 검토하는 법까지 배우셨네요 애널리스트도 울고 갈 분석 전문가가 되셨습니다.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. 행동에 옮기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